카페수 주문 받으실게요? 네! 여기, 나가주세요. 네? 주문하실 때는 예쁜 인사말도 함께 부탁드리실게요. 저는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로봇이 아니시거든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세요. 얼마에요? 어, 네. 나가주세요. <웃음> 네, 왜, 왜, 왜요? 가격은 카페 인스타 계정에 다 안내가 되어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리실게요. 유튜버시구나. 나가주세요. 왜요? 아, 저희 노 유튜버 존이세요. 유튜버 왜노 유튜버? 여기 제 구독자 진짜 많아요. 홍보 진짜 잘될 텐데 왜안 되지? 프라이빗과 릴렉싱을 추구하는 저희 매장 5와 좀 맞지 않으셔서 출입이 좀 어려우세요. 안녕계세요 네. 저요아 죄송한데 숨 크게 안 쉬실게요. 아 예. 숨 크게. 그러면 안 좋아해. 혹시 50분에 픽업 예약하셨던 시그니처 케크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어머 여기 왜 난장판이야? 케이크 아, 어? 이니셜 맞으세요? 오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웃음> 뭐한 거예요? 아니, 픽업 시간 3분이나 늦으셨습니다. 네, 저희 카페는 최적의 맛을 잃어버린 음식은 폐기하고 있으니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디 봐.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미친 상황만 양해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 영업 방침이셔서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아 주세요. <웃음>